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우리의 왕이 땅에 오시었네 도 찬양 바다도 찬양 할렐루야 찬양 주님께 영광 해와 달 별들도 영광과 나무도 산들도 주님을 찬양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우리 위에 와이 땅에 오시었네 주님